지난 2007년 여름 샘물교회 단기 승교단을 납치한 탈레반은 협상 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신임장을 요구했습니다. 송전 장관은 회고록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임장이라도 써보내자고 주장했고 자신은 반대했지만 문재인 비서실장과 백종천 안보실장은 찬성했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내부회의에서 몇 차례 심하게 얼굴을 붉히고서야 납치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송전 장관은 기록했습니다. 2007년 14정상선언의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문구도 쟁점입니다. 송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향후 협상 당사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3자 또는 4자를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꿔야 한다고 문재인 실장이 요청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라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 수용했다고 적었습니다. 송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 인권한 기권 과정에서 북한 입장을 담은 쪽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에서 온 쪽지를 노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며 쪽지에 담긴 북한의 경고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싱가포르 방문 중 쪽지를 본노전 대통령은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전 대표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그 북에 전달된 이후에 북의 반응이나 동향이 함께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점은 통상적인 보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송전 장관은 문제의 쪽지가 북한의 사전 문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물증이라는 입장이지만 백종천 전 안보실장은 자신이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받은 팩스 문서를 건네준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동향보고였다.